오우. 아, 선크림 뿌리네요. 선크림 F킬러죠? 아닙니다, 선크림입니다. 지금 여기 계세요. 아, 실례죠? 얼굴에 F킬러를 뿌리면 정말. 모기들이 안올것 같긴 합니다, 네. 어, 가 준비했어요, 뭐가준비했요준비 뭐가 준비했어요? 아! <웃음> 아, <웃음> 자유, 아 자유, 자유. 아, 진짜요? 이 선수 부담됐죠. 아, 그렇죠? 굉장히 꿈미모 <웃음> 네. 어리 <어디> 카메라죠. <웃음> 아, 아, 선수는 뭐 아, 준비했을 아. 것 같은데요? 아, 준비했어요. 이 선수 뭐가 준비했어요? 무조건 준비했어요. 안 했죠? 안 했네요. 아, 여기 폭신장 안했어요 아, 이 선수 장이 아니세요? 여기 축구장이죠 아, 이 선수 부담됐죠. 아, 만세죠 만세. 아, 아, 아. 최종의 포키터할수 있죠 잘바 문지! 아. 카시아스가 아니훈시아스 아. 응. 선수들이 모두 다 입장을 했습니다 아. 먼저 인사부터 싹 드릴까요? 네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쌤세! 안녕하세요 쌤세입니다 네 저희가 여기에 온이유는 그것은 바로 회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영화 시원을 보내기 위해서 에 부산아 맞쥬 햇살 아니죠? 허벅지살 아니죠? 다리살 아니죠? 부산! 맞습니다! 아. 오늘 하나 둘셋넷다 열고 여덟 명이 왔어요! 아 여덟 아아아 명딱 아 4대 4! 준천이 아네 어마어마하네요 저기 이제 저희가 준비하기습니다 저희가 두 장을 뽑아야 돼요 어 저희가 지금 여덟 명이 있는데 네어두 장을 뽑아야 되는데 저기 이제 뽑기를 보시면 안에 팀원도 있고 두 장도 있습니다 어네 그럼 우지부터 과연 저는 아, 아 빵입니다. 잘준 다음에. 하나씩 썩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 하나도 안 썩는데요? 이게 기대 네, 그대로. 네, 이제 아, 제가이좀 어, 뽑을게요. 자, 자, 자, 자, 자. 이렇게, 저는 이거 주자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예. 네. 어, 바로 카메라 운전하잖아요운전기 저는, 오! 저는 잘 뽑아요. 와, 진짜 운전합니다. 운정. 뭐야? 맞아요. 진짜 운전 네. 그 나머지 주자 하나 남은 거죠? 맞아요. 저는, 나는 왜안뽑아 나는 이제 내가 포기해줄게. 아 예, 예, 순서대로. 아 그냥 은 것이 아니라 이 많아요 친구 아 줄랍! 아, 거... 아, 아, <목소리> 아, 이렇게 저희는 똥지도 못하게 되었끝났습니다뽑기에 권한이 없었습니다 른 게임 진행 좋습니다 가위바이보 오케이 알잖아 저는 에이스 있잖아 첫 번째로 에이스 아, 있잖아 민규 오케 갔잖아 저형 은근이는 안 좋아한다 그러면 는 승관이 아 승관이 내가 다음에 뽑으 했는데 나 봉혁이 뽑았을 거아을까아아니아니가그 다리가 길어가지고 공을 다 뺐어 난 승관이랑 같은 건 아닌데 우지. 아! 나 다음에 또 우승을 해야 돼. 우리가 또 복싱권을 들어갔다 그러면 오케이야. 디노 이제. 끝났어 이제. 아! 저기요. 아니 저기요. 여기 복신장 아, 아니. 아니라고요. 내가 세요. 네국기 종목에서 최하위 퍼포먼스 팀. 저는 이미 선택해 놨어요. 전 디노요. 어. 저 곳이요. 오케이. 너무 아니야. 가위바위보해. 그래요. 디노가 진짜 열심 열정이 나가지고. 디노 열심히 뛰긴 해. 네, 정말 일단 두 팀으로 나눴는데요. 일단 저희가 해설위원으로 일단 활약을 하고요. 나머지 3대3 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3판, 2선. 3판 2승으로 일단 경기를 할 거고요. 네, 네. 어? 그게 있습니다. 그 4기가 정해졌죠 아그렇죠 저희가 오늘 경기로 진 팀이 바로 오늘 밥을 사는 걸로 아, 그럼 네. 어떻게 열세명다 모아서 사는 건가요? 아 당연하죠 아, 예, 먹을 거면 다 같이 먹어야 되니까 아 13명 을다 아, 아, 네. 산다고? 나눠 먹자 난, 밥 난, 밥 나는. 진 팀이 벌칙으로 이긴 팀 아예 멤버 전체 전체 되겠다자 네. 아, 어. 일단 밥 메뉴는 아직 정하지 않겠고요 일단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멤버들과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핫 <웃음> 아, 재밌잖아요. 자, 그럼 다 같이 핫 해볼까요? 네. 아, 지금 나머지 한들 뭐라고? 그러요 하나, 둘, 셋. 핫! 하세 네, 네, 네, 네, 네, 네, 여기 는게야 하는 거주다 여기 는아해뽑 그것만 그렇고 나머지 모든 기회는 지금으로 자유롭게 다 이용을 하시는데 현재 시간 1시 네. 이후 손님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최소 30분 보통 2시간 현재 손님들이 정하시는데요 이제 아 예, 네. 한 시간 한 정도 할까요? 그냥 하루가 어. 뭐 하고 싶다면 해서 뭐하고? 예, 예 네, 아 휴가 진짜 제대로 즐기는데? 응 음, 진짜 재밌겠다. 일단 인사 한번 드릴까요? 세븐, 세븐 안녕하세요 세븐즈입니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끝나 자마자 네, 네. 이렇게 휴가를 즐기러 왔습니다. 오우. 다른 멤버들은 풋살을 즐기러 왔고요. 활동적인 것보다 좀더 이제 게임이나 뭔가 앉아서 하는 걸 맞아. 좋아하는 네. 멤버들 다섯 명을 데리고 오락실에 왔습니다. 오, 사장님이 친절하게 이제 설명 끝까지 다 해주시고 시계까지 이제 주셔서 시계까지 짓고요. 어, 일단 올라시는서 재밌게 즐기다가 저희끼리 내기도 해볼 거고요. 되게 많은 걸 해볼 생각이에요. 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근데 여기 진짜 많아. 진짜 많아. 뭐가 많아. 노래방도 있고. 와, 노래방도 있어. 게임. 이게 합 있어. 이러거 되게 오래동안 할수 있잖아. 맞아. 이거 안 짓고 가면 끝까지 할수 어. 있어. 바도 아, 아, 아, 있어, 아치제 카드 추는거 있어. 나는 옛날에 잘하지 못했는데 철권은 해보기 아, 해봤거든, 대전 나, 게임 맞아. 솔직히 오락실에 치는 대전 게임이지 이제 1대1로 이렇게 격투하는 음. 그런 게임들이 오락실의 진짜 가장 메인이라고 볼수 있어 나한테는 오락실의 메인은 누구야? 에어하키 아 하키. 아, 네, 아, 네. 어떤 거 부터 할까? 차거 네. 부터 할까? 철 거? 아 대전 게임부터? 네, 네, 대전 게임부터 알아볼게요 어, 이게 똑같은 게임인데, 이건 철권5이고 이게 아 철권6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그렇지 어, 아, 여기. 게임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하는 사람과 반반편에서하는 사람이 이겨이래 아, 오케이. 원우가 제일 잘하니까 그런 걸 해볼게요. 원우를 이겨라. 좋아 그냥 한 명씩 다 여기서 어지럽게, 그냥 노 Round one. <laughs> <목소리> 너무 잘해, 오늘요 오늘 진짜 약해. 잘... 우와. 뭐야? 우와. 뭐야? 자, 다음 사람 누구야? 아, 네 지금 2018세미디 풋살 대회 지금 예. 양 팀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그렇죠. 자, 서로 악수를 청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에스쿱스 아, 선수 바지가 아주 도래요. 네, 정말 이런 아, 이런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아, 승관 선수 아주 페어플레이 정신. 아, 지금 에스쿱스 민규의 손을 지금 뿌리치고. 네. 아, 좋습니다. 이런 플레이 지금 네 초반부터 네. 정말 분위기가. 아, 밀라밀었어요. 아, 블랙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선수들 가위바보 л 서성공 후공을 짜야 되는데 지금 가위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주장 에스쿱스와 윤정한 씨가 네 지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바위포 아! 아 이렇게 되면 에스쿱스 선수 팀의 성공이 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웃음> 아주 <좀> 발성이 좋아요. <웃음> 네, 승관 승관. 아, 네, 에스쿱스 바로 이어지죠? 여기서 바로 네. 아, 지금 굉장히 정신없는 플레이가 아, 되고 그렇죠? 있는데요. 아마 이풋사자 같은 경우는 전히 <웃음> <그냥>, <웃음> 디노가 골을 넣서어요이 열정 막내. 네. 야, 아, 사실 정말... 디노 선수가 선제골을 넣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야,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경기 시간이 아마 10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여러분들의 팬 많이 달릴 거예요. 그렇죠, 많이 달릴 거죠. <웃음> 아, 승관 승관. 골넣습니다 네. 아, 승관 선수 세레머니 보세요! 제가 방금 골은 승관 선수 보니까 딱 보니까 오른발 잡이네요 네. 네. 아 지금? 민규 달리고요 민규 긴다리 아, 쭉쭉 받으면서긴 다리는 네, 차가진 아, 못하네요 아, 네그네다 네. 달립니다 달립니다 아, 사실 이게 풋살 경기인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네. <웃음> 지금 이렇게 보면서 네. 경기라는 건지 이게 왜막 짜질 거든 이게 막장 축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네 아, 네. 지금 막 규칙이 아. 없어요? 그냥? 네. <웃음> 막 달리는 거예요 그냥? <웃음> 아 네. 정말 네. 아, 아, 네. 아, 이게 축구인가요? 할 정도로. 네. 네.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지금? 야, 야 이게 축구 경기인가 싶을 네. 정도로. 제가 사실 축구는 잘 못했지만, 네. 쟤네보단 잘하겠어요. 네. 아, 사실. 아, 예상했던 플레이가 굉장히 <웃음> 다르거든요, 네. 지금. <웃음> 이번엔 제가 한번 원니 형한테 도전을 해볼게요. 랜덤으로 했는데 또 랜덤 캐릭터가 나왔어요. 있어. 여기 다 아, 다 아, 이구나 사실 무슨 그 캐릭터인지 저도 몰라요 굉장히 게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준니 빼고 다 이겼고요 사실 캐릭터가 랜덤이어서 제가 다 모르는 캐릭터여서 제가 아는 캐릭터였으면 준희까지 이게 어 준희한테까지 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저 진짜 게임하면서 땀나는 거처이에요 게임하면서 땀이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자 이곳이 정말 작은 풋살 경기장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 이 경기 진행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 보통 축구 경기와는 굉장히 다른 플레이예요 그렇지만 이 플레이에 익숙하게 적응하셔서 네. 보시면 은 그래도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시청자분 어, 여러분들께 제가 봤을 때이 포인트는 네. 이 벽을 치고 하는 패스 뭐 약간 이런 게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자네 우지 선수 우지, 아 우지, 우지 활동적으로 아, 우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지, 네, 우지 아주 좋아 우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골키퍼 출신인데 네. 굉장히 범미손으로 유명하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격진으로 나왔다는 네. 걸 보면은 그렇죠. 아주 굉장히 지금 팀이 공지에 몰리다니까요. 맞습니다. 네. 아, 네, 지금 아 지금 에스쿱스 달려가고요. 가고요. 달려가고요. 달려가야 돼. 아, 네 잠시. 부승관이 순간, 순간 골. 아, 부승관 야, 부순간 이 순간 골을 넣으면서 오늘 부승관 거의 부승관 선수 메시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 지금 메시. 아, 메시 십 분. 아, 내 네, 이때 윤정원 선수 활약을 하죠. 아, 네. 아 디노, 아 디노, 아, 아 디노 아주 죠아 아, 디노, 아 디노 끝까지 하는 모습 좋습니다. 네, 에스쿱스, 네, 무스쿱 아, 선수 오늘 네. 패스 플레이 굉장히 S급스, 좋고요. 에스쿠스에스쿠스에스스 아, 에스쿠스 아, 아시오 아, 아, 네, 김민규. 아, 김민규 선수가, 아 김민규 선수 지금 거의 호날두 같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네, 순간 네. 김민규, 네, 메쉬와 아 호날두 같은 플레이. 정말, 네. 아 정환 선수 역시 골대를 지키고 있죠. 네, 네. 선수 공격력이 굉장히 강하면서도 체력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아네 아주 좋아요 아주 선수, 아 좋아요 네. 자 약간 이렇게 되면은 네, 네. 저희가 이따 경기 뛰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상대는 지금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네, 네, 경기를 뛰어야 되면 네, 네. 저렇게 지금 헬트가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 네. 하지만 아, 호시 씨는 네. 에이스이기 때문에 아저는지시자는 체력 그게 저의 포인트죠 아,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네. 아 경기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자 이렇게 돼서 네, 3세트 중 1세트 끝났고요 네, 과가 들어가 야 조금만 네. 자 이렇게 되면 저희 해설위원 두 명과 네. 지금 경기했던 선수들과 체인지가들, 그렇죠 마틴 두 명, 코난이 남깁니다. 네이 형들 나이 먹었죠? 네 힘들어 네. 네. 먹었기 <웃음> 때문에 자이 네. 형들 어가네자 이렇게 되면 아 이성민 선수 들어갑니다. 네 아, <웃음> 이성민 선수 들어갑니다. 커다란 자랑송네 이성민 선수 네. 네. 선수 네. 아 선수 어갑니다 이성민 선수. 네아 이성민 선수 이때 권수현 선수. 아 권수현. 아네 이것이 꼬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거 안 해본 사람. 나는 중학교때 해보시는 있는데 지금하는것같다 해요. 어 내가 진짜 아, 이게 감이 왜? 너무 안잡힐것 같아. 나이감향한 너무 흥믄해. 아니 근데 난 이게, 이게 진짜 안쉬운 걸? 이게 안 쉬우면? 아니야나 2단계도 안 됐어. 아, <웃음> 아, 뭐야. 아, 너무 쉬운데? 어, 이거 이 정도면 팔면 안돼아 아, 귀엽다 귀여워 춤을 춘 아, 어, <웃음> 아, 진짜로 진박로거 <웃음> <웃음> 아, 이게 딱나에 맞는 게 약간 호두심이 나오네요. 아, 너 너무 잘왔는데아이거사만 어려운 방향으로 하시니와 너무 놀라서 좋치기 나왔어. 진짜 좋 나는 게 아니, 그, 보는 게 너무 답답했어, 지금. 엘리제 이거 이거 하자. 엘리제 이거, 이거. 어. 어, 아, 하거나할수 아, 아, 있겠어? 오, 어렵 가거어이 2, 2, 3, 4, 1 4, 5, 6, 7, 8와 1, 2, 3, 4, 5, 6, 9, 넘 어려워 이거 오케이 준비 다 됐어요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우리, 우리 안 한다고 <웃음> 야 호시야 이겨줘 도겸아 할수 있지 어, 자 우리 팀은 날 쏘고 하라 팀이 최전방이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우지 호시 <목소리> 알겨 How she used to come to your p a r t now? I d i d i t e v e n o e h it's h e t o 세븐에. 이 e y h e hey. l t s o How she used to come to your p a r t now? You don't k n o You don't h n <웃음> o <웃음> w 하나, 둘, 셋, 삐, 삐! 삐! 아, 팔트 오 상황. 팔트 오 상황. 과연 아. 에스쿱스 팀역전할수 있을 아, 것인가? 아, 와 뒤로 손들기야. 뒤로 손들기. 걸어있어서 룰을 절대 지키고 있지 않아요 오! 오! 오! 야구인 것 같았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쳤죠 명중률이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아 저렇게 맞추기도 어려울 텐데요 맞습니다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거아알겠습니다 어, 조금만 2분만 죽을 것 같지 이게 어, 우지야 우지야 교체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지야, 교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경기체계가 됩니다 준비 운동 너무 안았나 봐요. 아네. 어, 경기 재개됩니다. 아, 네, 가죠. 아, 지금 헐리우소대션인가요 아, 아, 아, 지금 아, 지금 이 장면은 아, 이 장면은 아. 다시 한번 지금 V A R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v A R를 한독으로. 네 아무래도 많이 힘들 수 있거든요. 아프기보다는 힘들 겁니다. 네. 아랫별로안 됩니다, 형. 아 내가 내 있어? 네, 그, 형이 약간. 우선과 우성으로아 예, 미안. 아, <웃음> 어, 이상이 없다라는 신호. 네. 네 갑니다. 어 경이가 친해습니다 다행히 경이에게 됩니다. 네 윤정한, 윤정한, 어, 어, 어, 윤정한, 아, 권순영 열심히 뛰어줘야 됩니다. 어그쵸 그렇죠? 권순영. 아 권순영 선수 지금 침착함이 필요해요. 아이두어이야 가면 아어 지금 갑니다. 갑니다. 아, 아, 아, 너야 지금 너야 너야 아, 지금 치명 지금 실수하는 지금 이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하면 어, 윤정환윤정환빼리지 아 못하고 아나 쉽습니다 아, 아 최승철 최승철 정한 팀 위기에요 윤정환아 이도겸이죠 이성민 아안 실금새 격차라면 안 되는 정한 팀아 이런, 아, 이런 아, 좋아요 좋아요 잦은 실수가 나와주면 안 되는데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양팀 다 체력이 굉장히 떨어졌네요 아 야, 이거는 어 팀에 넣었어? 집중력을 하락시키는 그런 꼴입니다. 아, 지금 도발하는. Hey! Hey! Hey! Hey! 에 e Hey! Hey! Hey! Hey! Hey! Hey! 정작 하는 말은 헤이 말고 없네요. 아 지금 어떻게든 외국 축구에서 네, 많이 봐왔던 사람처럼 그아 이와중에 또 진행을 해요. 아저 친구는 <웃음> 이와중에도 진행을 하는. 저 친구는 직업병이에요. 네. 어 좋았어. 이거야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이십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팔팔 팔. 어깨 열고 리얼. Yes. 어깨 어깨 같이. 같이 같이 같이 리리와 재밌다 Subject arms, what is your plan? Did you cause this earthquake? I have e g r e t Hey! Hey! hey. 어, 오락실에 없는 게없네요 어, 오락실 진짜 대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아, 오. 알겠다. 아까 아까 900 진짜 무야. 준비됐어. 가자 가자 가자 조쉬야. 아, 가자 가 저게, 저게 윤정환이 아, 윤정환. 아, 윤정환. 조심해. 오정환 큰일 다어8 6 0 윤정환 큰일 났어. 넌 큰일 났어. 윤정환. 윤정환 생각하니까 왜이잘 올라가지? 여자 윤정환. <웃음> 이게 어포커버도 있죠. 어포커버 가면 여기까지 쳐. 윤정환 어포커때릴까 아, 지금, 지금, 지어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났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윤금환선지 지금, 체력이 많이 부족해 보여 지금, 지금, 지금, 지금, 걸어요 저 선수.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윤종은 뛰어야 됩니다. 아 조만간 다시 들어가봐야 prêt, 아 다시 들어가봐야 될것 같아요. 저도 지금 서점 회복이 되긴 했는데. 오오왜 같이 같이. 오케이 급한 마음에 지금 손을 써버렸죠. 아니요 이도겸 정당합니다. 반식이쓸 정당합니다. 왜 만식이 아니라 이렇게? 네. 거기 드시고 저 보세요. 저 보세요 무슨 것씨내눈 보세요. 어이예. 김대 직손이에요? <웃음> 어이예. 자, 시부탁해 아, 어 아, 아, 아, 네. 이런 매없는 아, 헤이. 다시보세시신 선광. 헌 출발. 아! 승관. 아, 아, 아, 아, 이렇게, 되면, 아 이렇게 되면. 경기 모르죠. 아, 이렇게 되면 경기 모릅니다. 막아내야 됩니다. 김민규. 김민규. 야죠너야죠죠어요 아 그렇죠. 아 이동교 어왔어요한 들어왔죠. 들어왔죠? 자, 다시 민규. 부승관. 부승! 부승이 부승관! 부승관. 아 부승관! 어, 부승관! 오늘의 점입니다 오늘의 MVP입니다. 부승관 선수. 방금 부승관 선수의 활약으로 12대12 동점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시간 1분 도채 남지 않은 상황 갑니다 아 오늘 부승관 선수가 오늘은 부승관 선수가 다해먹네요. 야 부승관 잘하네요. 아 부승관 선수 오 오늘 아저기 끝납니다. 아 오늘 부승관 선수 러면 네. 이렇게 되면 후반전 십삼 대 십일로 호시 형이 너무 잘해. 호시 형이 호니에스, 호니에스 타 호니에스 차 호비 호비 잘한다 오늘 승관 형. 잘하죠. 아 이게 정말 해설이 하나다가 이게 경기를 뛰어봤는데. 아 정말 경기를 뛸게 못델인것 같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제씨 힘들어. 힘들어, 많이 활약을 받으는데 이번 분 어떠신가요? 일단 제 포지션에서 최대한 역할을 좀한것 같고요. 공격수인 승관 군에게좀절명하게 패스를 했던데 아... 저는 그게 좀 오늘 좀 김포인트에 아, 대한 초심입니다. 아, 아, 아, 네. 네, 우지 씨 이제 꽤 뽀송뽀송해지신 것 같은데 아, 저희들이.. 아, 지금... 네, 네, 약간 무섭죠. 저랑 지금...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우지 씨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지금 다소 열심히 열정적으로 지금 중계를 보고 있었거든요. 꽤 뽀송뽀송해지셨죠? 제본 직업을 찾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수급이에요, 제가 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배성재 선배님이 있다면 네, 배성재는 네. 무중이 있지 않습니까? <웃음> 아, 그렇게 경계하기 싫나요? 아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배성재 예, 예. 예. 좀더취하니게 좋은 경기력을 네. 이제 많은 캐럿분들에게 네. 전달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해설이 필요합니다 아, 굉장히 톤이 좋습니다 네. 네네. 합니 찔러요 <웃음> 다은생 <다음 웃음> 부승관씨가 졸어버 다시 수업하고요 그리고 어, 부승관씨는 나, 경기장에서도 나, 나 진행을, 나, 나 진행을 막, 하는 방법 직업병이라는 뜻을 <웃음> 들었는데 제 디노, 호민 내가 치고 민규가랑, 형님을 놀가 갈까? 끝이 끝이... 끝이 끝 가자! 이 끝이...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는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내가 말안 하고 있잖아. 하라고 진짜 지막에가지